자, 이번에는 d 마이너 O 포지션 스케일, C 폼 스케일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키에서 C 폼 스케일은요, 여기가 되죠. 여기서 그래, 우리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은 0 플랫은 우리가 안 잡았잖아요. 근데 이걸 옮기기 위해서는 0 플랫을 이걸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0 플러스 1번으로 잡고 시작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대로 옮겨 오는 거죠. 도자리 여기니까 파, 파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도레미 파까지 오면 5 포지션에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5 포지션에서 이제 C폼으로 스케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 하면 여기 F키 스케일, D마이너 키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F하고 D마이너는 나란한 조라그랬죠 그래서 같은 스케일 자리를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보면 1 2, 4, 1, 2, 4 1, 3, 4 1, 3, 4 1, 3, 1, 2, 4 1, 2, 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요거를 비슷한 것끼리 묶습니다 그러면 1, 2, 1,2,4 하나 떨어지고 1,3,4,1,3,4,1,3 나오고 1,2,4,1,2,4 이렇게 묶어져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4,1,3,4,1,3,4,1,3,1,2,4 이렇게 묶어진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입으로 이제 익히는 거죠 같이 한번 큰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실 수 있는 분 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작 1,2,4 13413413 124124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124 13413413 124124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124 13413413 124124 이렇게 묶어지는거죠. 저는 세번 했지만 여러분들은 잠시 일시정지 시키시고 입에 붙을때까지 또1 2 4 1 3 4 1 3 4 1 3 1 2 4 1 2 4 이렇게 하시면서 큰소리를 한번 외워보세요. 자, 어떻게 입에 좀 붙어지나요? 말이 수술 나오세요? 어, 말이 수술 나올 때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가락 할때안 헷갈려요. 그럼 이제.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오도록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1, 2, 3, 4가 5, 6, 7, 8 플랫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자리 그대로 짚어가면 되는 거겠죠. 자 해볼게요. 1, 2, 4 했죠. 그 다음에 1, 3, 4, 1, 3, 4, 1, 3 오죠. 그 다음에 1, 2, 4, 1, 2, 4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1 2 4그 다음에 1 3 4 1 3 4 1 3그 다음에 1 2 4 1 2 4 요렇게 들어오는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1 2 4 1 3 4 1 3 4 1 3 1 2 4 1 2 4 요렇게 하는겁니다 자 요거를 역시 잠시 일시정지 시키시고 될 때까지 손가락이 착착 달라붙을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손가락이 기타에 착착 달라붙고 있습니까? 네. 착착 달라붙어야 돼요. 착착. 네. 어설프게 가면 안되고 착착 달라붙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기 자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자리에 개명을 찾아서 읽어주면 돼요. 역시 B플랫, T음은 테 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해보면요 라테 도레미파솔 라테 도레미파솔 라테 도 이렇게 읽어지죠? 같이 또 해볼게요 시작 라테 도레미파솔 라테 도레미파솔 라테 도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라테 도 레, 미, 파, 솔, 라, 테, 도, 레, 미, 파, 솔, 라, 테, 도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개명자리를 익히셔야 됩니다. 도 그러면 탁 찾아가고 테 그러면 탁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무한반복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를 읽으시면서 눈은 여기 운지자리를 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가지고 될 때까지 외워질 때까지 연습 한번 해보세요